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고 있는 채널에서 파동이 이어져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위로 가 있는 채널 평행 채널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점. 대략적으로 13000불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게 좀 일반적인 관점인데 요거를 어, 조금 다르게 본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평행 채널을 그은 그 이유 자체가 솔직히 요 저항 채널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구요 네. 여기 1번 2번 이제 곧 3번 고점이 만들어질 건데 일단은 그때까지 어, 이때 그은 선인데 1,2번에서 만들어진 요 채널을 그대로 평행 이동해 보니까 어,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지겠는데 라고 해서 그런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변곡일 11월 3일 그리고 대선 미국 대선 네. 그 날짜랑 딱 겹치면서 극적으로 반등을 한 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채널 관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 요 꼬리가 남, 남겨진 꼬리가 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어, 좀만사충불에 대한 저항을 뚫는 모습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관점이 약간 이런식으로 네, 될 수도 있다 어센딩으로볼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점이다 라고 했을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수가 있죠 어샌딩 만사천불 최종 돌파 후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 지지 리테스트 죠 지지 리테스트 받고 올라가는 관점 어, 요 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만사천불까지 다시 어, 여기 3번 고점에서 만사천불까지 어, 다시 또 떨어지더라도 어, 채널 중심 그리고 만사천불 그 저항 돌파 후 리테스트 관점으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다음 타겟은 대략적으로 한 15,000 불 정도가 되는 타겟을 좀그 눈앞에 두고 있다. 대략적으로 14,500 정도, 14,500까지 뚫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 받고 다시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파란색 움직임을 시프트업이라고 합니다. 시프트업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움직임에 대한 폭 우리가 시프트가 기어잖아요 네. 여기선 똑같은 기어로 계속 동일한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저단기어라고 하면 은 네. 여기 채널을 벗어나는 이 14,500불까지 찍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네. 고단기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세가 강화가 되는 거죠 기존의 추세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됐다고 하면 은 시프트업을 네. 하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거죠 추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추세 강화 네. 뭐 이런식 이런식의 움직임 이런식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올라왔자 어, 필요가 없다. 고만고만하게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저항자리에서 내려와서 꼬꾸라지는 것밖에 안돼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올라가는 것 말고 네, 확실한 상승, 시프트업을 해주면서 네, 추세가 조금 더 강화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게 필요하다 만사천불을 뚫고 네,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까 단기봉에서 채널 관점으로 지지를 받고 리테스트 관점으로 만사천불에 대한 네, 반등자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 요거요 가능성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음 타격에서 만오천불로 볼수 있는데 어, 그러면 만사천0부터만오천0까지는 저항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어, 한번 걸릴 수도 있는 저항들이 있는데 다만 14,000까지 뚫고 가는 요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자체는 어, 2018년 말까지, 말부터 2018년 말부터 19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비트코인의 그 활동 범위 활동 영역은 어, 3K부터 다이나믹하다 14K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는 어, 대략적으로 한 9K 9,000불부터 14k. 왜냐하면 3k 는좀 극단적인 모습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는 우리가 요정도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놀고 있었어요. 갇혀서. 여기는 좀 예외적인 움직임이라고, 움직임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어, 여기에서 쌓여있던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만사천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양봉이 나온 겁니다. 만사천을 뚫고 지금은 나와 있는 요 순간. 이거 상당히 기념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채팅창에 1번 한번씩 칩시다 1. 자,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었어요 당연히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좋은 움직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15,000까지 확 뛰냐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매물대를 모두 벗어나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는 17년 고점에 만들어진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텅텅 비어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타겟으로 볼수 있는 거고 우리가 2만불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만약에 시프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프트업 하고 지지 받고 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15,000까지 도달을 하기 전에 한번 꺾일 수 있는 가격이 14,700 정도 됩니다 14,700. 14700 요거에 대한 기준은 어, 채널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가는 파동을 1로 봤을 때이 네. 파동이 확장될 수 있는 최대 확장 범위를 여기로 두는 거죠 그래서 14700 1 2 7이 확장입니다 1.272 확장 그래서 네, 14700까지 찍고 14500 지지받고 다시 15000까지 뚫고 가는 그림이 네, 베스트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그 코인 생활을 조금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 움직임, 가장 베스트한 움직임이 저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빙봉에서 저희가 포지션 잡은 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점대로 지금은 일단 14,400 정도에서 저항 나오는 거 우리가 어,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버리는 관점, 이거는별로고요 네, 왜냐면 하이거 요거,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홀드하고 네, 14,000 깨질 때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뭐 신규 포지션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14400 정도에서 네, 숏 포지션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숏 포지션에 대한 기대 타점이 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워스트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 14000까지 갈수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숏 포지션을 비추, 비추하는 숏 포지션을 비추하는 이유는 저는 숏에 약해요. 제가 보는 숏자리에서 항상 페이크 주고 다시 올라갔던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14,400불에 대한 숏자리 충분히 숏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